저희가 이제 구승을 찍었는데 어 저희가 약간 담원과 한화와 이렇게 3파전을 플레이포 진출권을 두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근데 빠르게 남은 경기를 다 이겨서 그 둘과 말고 샌드박스와 SKT와 2,3등을 경쟁을 하는 쪽으로 빨리 방향을 틀고 싶어요. 어, 뭐, 옛날, 챔, 옛날부터 많이, 야소는 항상 메타가 돌고 돌아서 또 야소 메타가 오고 계속 그랬거든요. 1년마다 한두 번씩 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다 보니까, 이, 그냥, 야소 메타가 와도 익숙하니까, 만약 또, 이제, 오랫동안 안 해도 좀다 잘하시는, 잘하시는 분들, 장인분들 거 보고, 제가 훈련 모드나 네. 연습에서 자주 연습을 하고, 저는 콤보 같은 것도 연습하는 편이라 혼자서 그런 것 때문에, 야소는 계속 결국에 제가 손이 안되는거 아닌 이상은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야라가스를 했을 때 예전부터 그냥 야라가스를 저기 미드가 안나와 먹기 제가 카운터 픽을 당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는 라 마인드라서 제가 막 CS 두배 차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닌 이상 그냥 저는 선 픽을 해도 야라가스 그라가스만 있으면 항상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야라가스가 무조건 뽑는다고 이긴 게 아니라 그게 제가 이번 경기에서 탑에서 뭐 궁으로 실수한 것처럼 막 들어가 구, 궁을 광클하면 안 돼요. 그게 궁을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좀 갈리거든요. 그라가스가 궁을 썼는데 나궁 쓸게 했는데 안돼 들어가지 말 했는데 저는 이미 들어간 순간 그런 게 있, 탑에서도 그렇게 그래 나왔군요. 이제. 그라마스가 그래 나궁 쓸게 봐봐 했는데 갑자기 제가 안을 누르니까 들어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남의 말을 듣고 하다 보면은 또안 맞을 때도 있고 좀 리스크가 큰 조합이라서 호흡을 엄청 잘 맞추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야라가스 때는 이제 호흡도 중요하지만 야소만의 판단으로 궁극기를 들어가는 거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탑에서 그거는 그냥 케넨 킬초 기가 했다 정도. 영사형이었는데 네, 그걸 그라가스와 저의 호흡 문제로 그라가스는 공 쓸게 하고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거를 들어 이미 그 0.1초의 판단으로 들어가 버려서 소리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호흡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근데 그렇게 해도 케넨이 플래시가 없어서 또 저희가 이기는 타이밍이라서 그건 딱히 상관. 그런뭐초 키를 먹어서 캐에 조금 더잘클수 있겠지만 그렇게 게임에 큰 영향이 엄청 크진 않았던 것 같고 탑은 원래부터 솔킬이 따였어 가지고 원래부터 4대 5라고 하고 생각하고 게임했었어요. 슈퍼 미니언 한 마리 더 있다고 하고 우리 팀에. 어 저는 이미 한화와 담원 게임을 저희가 이제 경쟁 중이었는데 두팀다 잡아서 이제 나머지 팀들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무난히 오늘처럼 잘 이긴다면 저희만 잘하면 스스로 갈수 있는 거니까 남의 그거에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안전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음 야수는 일단 라인전을 이게 근접 챔피언이고 들어가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라인전 할때 항상 적정글이 많이 올라고 해요.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도 케넨이 리신하고 같이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안 죽여서 이제 이득을 봐서 정글이 크고 그런 식으로 게임을 천천히 굴러갔거든요. 일단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고 죽을 것 같으면 라인이면 정글이 만약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정글이 한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그냥 라인을 안 먹고 CS 차이를 놔도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마인드로 유프 찍고 하면 마인드로 이긴다고 생각하면 은 그냥 무난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야라가스 조합은 그랑가스가 주인공이지 야수는 그냥 에어본을 1초 더 띄워주는 역할일 뿐이라서 그냥 그랑가스만잘크면 이겨요 결국. 이미 옛날에 포기해서 MFP 지금 받아봤자 어차피 1등 못하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인터뷰 한 번만 좀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방송 인터뷰. 예. 젠지 팀이 깜짝 카드를 많이 준비해서 그리핀을 잡았는데 저희도 루시안 같은 깜짝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서 탑은 걱정 안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바텀이 이제 룰러가 캐리 역할이고 데프트가 캐리 역할이다 보니까 바텀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고 미드는 솔직히 제가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챔피언 폭이 워낙 사신님만큼 넓기 때문에 챔피언이 밴데도 저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킹존이 지금 몇연승이더라고요 연승은 2. 예, 연승이요. 이렇게 져가지고 음, 연승은 항상 끊기고 있는데 그 끊기는 걸로 발판으로 항상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음, 지더라도 피드백을 하고 결국에 마지막에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가서 저희가 마지막에는 부대 위에 있는 사람은 저희로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